태연된 날 신사맞이고 긴적이죠. 만감이 교체해서 어떻다고 말하기가 조금 한데 벅차고 슬프고 또 좋고 힘들었어요. 잠은 거의 4 시간 한삼 사일 동안 뭐 하루에 두 시간씩 이렇게 잤고 거의 못 먹었고 또 조상님들 지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좀 불안했죠. 백마 장군님, 제 이제 몸주인데 사실상 할머니가 많이 와 있잖아. 점사 볼 때는 근데 장군님 뵙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매일 첫 등장을 해. 모인 걸할 때. 구슬 하게 되면 첫 등장을 하시고 또 이렇게 다스리는데 멋져요. 그말 속에 힘이 나고 또 몸주기 때문에 또 가장 기억이 나죠. 나는 말도 엄청 잘하고요. 음. 어. 또 사람들 마음도 팍고 깰더라고요. 거짓말 하는지 돈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사진 동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출하시고 음. 장군님 밖에 볼일으로 나가면 음. 모든 정사를 다 맡아요. 어. 내가 그냥 나는 그만큼 명척하거든요. 사실 우리끼리기 얘했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높은 것 같아요. <웃음> 선생님이 <웃음> 많으니까 좀 겸손해야 돼요. <웃음> <웃음> 서럽게 우는 줄 모르고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그 신명이 그렇겠죠. 신명의 서러움을 제 몸에 담았는데 무당이 돼 봐야 아는 게 있어요 실리면 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제 기억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우는지 모르고 울고 아픈 것만 느끼고 울고 뭐만 하는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말하고 이렇게 돼요 지 네. 네. 아주 태상아 찌 불러 주고 냐 우리 김씨 기자의 신령님이 네. 지금은 여기... 전부예요. 저의 전부. 왜냐면 하 제가 철 모르고 하잖아요. 말... 해 봐. 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답이야라고 말... 하는데 말... 사실상 말... 판가름을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귀신같이 구제해 주니까 지금은 전부. <웃음> 뭐 어떡하나 탈이 나면 어떡하나 하여서 그래도 누워있다가 또 내가 일어나서 언니야 아,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번더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육신을 움직이기도 많이도 한다 언니야 그, 그 내년 행운 연에는 아주 신따람 나게 아주 대차게 내가 많이 어구짜같이 많이 불려줄게 네. 그러니까 언니하고 걱정하지 말고 어찌아니또와 나. <shriek> à 딴말 못하고 재밌었다 <웃음> 우리 기자 함께하는 내내 나는 재밌었다 예, 나는 여보세요. 즐거웠다 예. 진명났다 좋았다 그래서 우리 기자 가는 길에 좋았어. 즐거움을 더하려 예. 하고 가는 길에 더 재미지게 한다 예. 내사람 만들고 네. 기자랑 함께 우리 식구 다 같이 잘 살게 다 같이 도와주마 예. 다같이 예. 더불어가는 것이 맞아요. 품앗이다 무당이 네. 어디 혼자 태어나드냐 무당은 함께 태어나고 함께 죽는다 네. 그러니 친구가 있어야 하고 식구가 있어야 하고 귀신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있어야 한다 예. 그러이 주고받는 것이 있어 외로움도 덜하고 고통도 덜하고 즐거움도 두 배다 함께 가자 모든 것의 인연은 첫 인연이 있고 마지막 인연이 있지만 끌고 나가는 것은 다 사람의 성금이다 모두 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기자 역시 사람의 소중을 인성을 배우고자 한다. 잘 불리자. 네. 저는 명예와 금전을 다 갖고 싶어요. 저의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의 고생이 지금 많은 대화를 할때 깊이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나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그거는 구슬에서 산다기보다 정말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자살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고 싶어요. 없는 사람이 돈을 쓸 때는 진짜 힘들거든요. 천만 원은 사는 사람이 백만 원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만 원 가정이 100만 원 사람 쓰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내고 싶